자꾸, 자꾸 지금, 재밌어? 김나? 아 이거 지금 흔 들고 난리났네. 나야, 나야, 재밌어? 재밌어? <웃음> 아 이거 흔들흔 들. 누구도 오壥이야 다시 o r 로 s 으로 r e 파킹 ㅋㅋㅋㅋ It's all 나야깜진진저 안에 있다가 나와 난미있 n